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이거 되게 아, 할아버지 같은 느낌. 어아릴 <웃음> 들어가면 긴장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셔봤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플루언서 활동 중인 이도입니다. 와. <웃음> 어, 한1년 정도 전에. 네. 네, 같이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이제 원래는 도희 씨가 복근이 장난이 아니라서 복근 만드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하고 아.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근데 의욕이 좀 없어서 <웃음> 오랜만에 배우니까 그러면 네. 스피치 코칭을 한번 어떨까 하고 아, 좋습니다 네. 평상시에 할 만한 그런 대사를 한번 밑에 적어봤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거긴 어디야? 그런데왜 가냐? 아, 그런데 왜 가냐, 위험하게 오랜만에 읽었어 <웃음> 오랜만에 읽었어 <웃음> 얼마만에 어... 이런 거 읽은 거예요? 진짜 6개월 정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음. 원래 한국말 읽는 게 조금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쉽지 않았어요 음. 지금 네. 갑자기 한국말 이래서 어,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지? <웃음>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아니면 소리를 들었을 때 어, 중국에서 왔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나요? 어때요? 그러지는 않고 저보고 뭐 교포... 시... 세요? 저뭐 외국에 살다 오셨나요? 그런 어... 질문 많이 했어요. 한국어 배웠을 때 말부터 시작 했기 때문에 음. 보는 거는 좀 많이 그쵸. 느리고 어. 얘기하는 건좀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네. 조금 더 소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발성. 맞아요. 제가 늘 코로 발성하신다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잡아 드릴까 싶었습니다. 부분부분 네. <웃음> <웃음> 음. 부분 연습하는 게 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 앞쪽으로 소리를 한번 내볼 건데 우선은 네. 아 연장 발성 한번 할게요. 네. 어... 어... 어 잘하셨어요. 더힘허러웠어요 처음에 <웃음> 이거 맞나? 오랜만에 하니까. <웃음> 이 발성의 길이라는 게내 원래 항상 습관으로 돌아가게 있있든요요래서이이정확확하어어 어, 있었는지를 자꾸만 관심 있게 찾는 거 음.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거긴 거긴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다시 허허안 들렸어요. 아 거긴 어디야? 그쵸? 이제 자연스럽게. 거긴 어디야? No. <웃음> 자연스럽게 약간의 이 네. 포즈를 음. 갖고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그쵸, 한번더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급하네요, 오늘. 네, 급하니까 어. 얘가 같이 만하고 넘어가 맞아요. 저는. 거긴, 거긴 어디야? 어디야? 자, 비슷하게 변형 문제입니다. 아, 여긴 어디야? 네, 자신 있게. <웃음>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그쵸. <웃음> 자 전화하고 있어요. 너는 어디야? 분리돼서 들려야 돼요.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네. 어 분리돼서 들리게 하는 방법 중에 네. 음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아, 너는 어. 어디야?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네. 너는 어디야? 그쵸? 왜 아. 네. 그러면 또 분리돼서 들려요. 아. 음. 그런 그런 이렇게 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데 그런데 그쵸? 다시 한번 그런데 좋아요. 왜 가냐. <웃음>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이게 되게 할아버지 같은 느낌. 어제 리 들어가면 긴장돼요. 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응. 그런데 왜 가냐? 뒷고는 거죠? 비싼 데왜 가냐? 네 비싼 데왜 가냐? 비싼 비싼데 왜 가냐? 좋아요? 불인 데왜 가냐? <웃음> 이런 데왜 <웃음> 가냐? 자, 델 살짝 약하게 못하니까 자꾸 강요하게 되네요. 네. 이런델 왜, 왜 가냐? 이런델 왜 왔냐? 다시 왜? 아 어, 이런델 왜 왔냐? 그쵸. 자 이제 바뀌었어요. 어기양이 달라졌죠. 어... 이런델 왜 왔어? 약간 왜 서울 ]가요? 사람 생각해볼게요. 어... 이런델 왜 왔어? 이런델 왜, <웃음> 왜 왔어? 왔어? 친절하게 바꿀까요? 어? 이런델 왜 왔어? <웃음> 이런델 왜 <웃음> 왔어? 오케이 <웃음> 위험하게. 위험하게. 위험이 아니라 위험 아 위험하게 네 위험하게 위험하게 게. 그쵸 wow. 일이랑 하, 히? 히? 두개다 섞인 맞아요.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위험하게 위험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심심하게 그쵸 네. 네, 하여간 하여간 아무튼 음. 어쨌든 음. <웃음>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다음에 일을 넣면안 돼요. 아.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어, 그쵸. 여기 안 가고 네. 여기로 와요. <웃음> 여기.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먹을수록 그렇 나이를 자연스럽게 곡이 발성을 써서 내려와 아. 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밥을 먹을수록 먹을수록 먹을수록 그렇죠. 밥을 먹을수록 어 기운이 빠질수록 그렇 기운이 빠질까진안 올라가고 어. 기운이 빠질수록 기운이 빠질수록 운동을 안 할수록 운동을 아니고 어. 운동을 안 할수록 운동을 안 할수록 운동을, 할수록 운동을, 할수록 운동을 안 할수록 사람이 많이 먹어야 응. 그이 올라가면서 네. 힘을 쫙 빼세요. 사람이, 사람이 많이, 많이 먹어야. 먹어야.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 많이 사람이, 먹어야. 사람이 많이, 많이 먹어야. 먹어야 그렇죠. 어, 사람이 먹을 열어야. 어, 그렇죠. <웃음> 출세하고. 아, 출, 출세하고. 그렇죠. 출세하고는 어, 없어요. 출세하고. 출세하고 그쵸. 그러는 거야. 네. 야, 됐고. <웃음> 공부나 하러 가자. 하러가 자꾸 희으신 아, 거 어. 어. 공부나 하러 가자. 공부나 하러 하러, 하러, 공구나 하러, 공구나 하러 가자. 네, 그쵸. 공부나 하러 공부나 하러로 그 공부나 하러 그 공부나 하러 가자. 공기를 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음을 굉장히 높여서 어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네. 그래서. 네. 저오 갔던 것 같아요. <웃음> 네. <갔다 와요. 웃음> 근데 히 히읗 발음은 가끔씩 네. 이런 하, 식으로 로. 반대로 쓸 때가 있어요. 완전히 아. 이완된 상태에서 성대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하, 하, 하, 하. 근데 하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 하. 어때요? 아예 못 내려왔죠. 하. 공부나 하, 하. 로. 로. 로. 로, 가자. 로, 네. 가자. 네. 그래서 완전 이완하는 거, 요거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네.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거긴 어디야? 그쵸. 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가냐? 가냐? 위험하게. 위험하게. 하여간 나이를 먹을수록 하여간 나이를 먹을수 나 이게 나이를 잘 써야 아 하여간 나이를 먹을수록 하여간 나이를 먹을수록 그쵸. 사람이 몸을 살려야 사람이 몸을 살려 몸도 몸을 살려야 사람이 몸을 살려야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러는 거야. 장수하고 오래, 오래 살고, 살고 그러는 거야. 거야. 그쵸? 좋아요. 야 됐고. 야 됐고.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커피나 마시러 가자. 커피나 마시러, 마시러 가자. 가자. 그쵸? 많이 달라진 거 저도 느껴져요. <웃음>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하셨어요. 오, 뿌듯합니다 오,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같이 네. 촬영도 하면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웃음>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음. 진짜 자주 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자주 왔으면 변하고 있지 않았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이 네, 들으셨을까 봅니다. 생각 <웃음> 맞아요. 약간 자기 개발 같은 거라서 네. 의지가 막 있다가도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만나뵙고 볶음 드릴... <웃음> 만 들... 어쨌거나 우리 인사 하고 혹시 아세요 인사?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근데 혹시 이거 중국말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为了变成明天更好的自己。 <웃음> 일어서라! 일어서라. <웃음> 어, 자주 해야 돼요. <웃음> 근데 발음 같은 거는 진짜 선생님 찾아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어 잘하고 싶으면 한국인 친구나 남자친구 만드세요. <웃음>